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안 변하면서 모양이나 탑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요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피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태 그리고 무해 확산 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양 변화는 예를 들면 어, 실핀을 구부린다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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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만드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 쉽게 말하면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띠온다할고요 그럼 이게 두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요. 은혜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전에 이거에 대한 의미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그 다음에 철과 향이 되고 이 결합해서 황화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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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되는 경우인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앙금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질산, 은과 구리인 거예요. 그러면, 은은 금속이고 구리는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산과 구리가 반응을 하면서 질산구리가 생기고 은은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앙금이 생기는 거예요. 말고도 두 개씩 엮여져 있는데, 아예 줄이두분에서줄만 네. <웃음>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우를 바꾸는 거요